연하단 에드워드의 부인 사라가 워낙 높을 높습니다. 네, 그 이만큼 내려와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교인들 눈에는 사치한다고 해서 사라 때문에 문제가 여러 번 냈거든요. 네, 저는 은퇴를 했는데 바보 병신일 것 같습니까? 거동놈일 것 같습니까? 어쨌든 간에 참은 죄가 어려웠는데요. 요즘에 기도 제목이 '제 삶의 길이', '건강의 길이', '지혜의 길이', 또 '보온의 길이' 다 투자해서 한국 교회의 자정 능력을 좀기도다가고 싶은 게제 소원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루터가, 그 프레드릭 대제가 루터를 훔쳐가지고 그 어떤 그 마르트 성에 두번가서그 루터가 앉은 그 의자에 앉을 때 하나님 내게도 프레드릭 대제를 좀 주시지요. 이런 기도를 했고 그, 그 회사에서 미얀마 선교를 해서 100억씩, 두번 200억을 내놨는데 주식이 천억이 됐다고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나도 그런 나는 그것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나는 몇십억만 주시면 돼요. 제가 우리 딸이 여기 지금 프린스턴의 마지막 논문 마무리를 하고 이번 11월 30일에 서희도 박사가 되고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영국 귀국을 합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우리 딸이 살았데살라야 아빠가 집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집이 있으면 더 주지 않고 한국 교회 어떻게될 거다 우리들이 아빠 용돈 주고 생활비 줘야지 아빠 집이나 되다보고 살해 쓰겠네 그랬더니 얘가 어린 마음에 그때는 뭐라고 이제 아세요? <웃음> 아빠 핏만 안 물려주면 돼? <웃음>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한국에 땅이 워낙 올라가지고 어디에서. 집을 사라고 6억을 줬는데 5억짜리가 6억짜리가 5억에 나와서 얼른 사놨더니 아 이게 예, 세상에 이놈의 집이 지금 11억이 됐네요 왜? 내가 장총을 미국에서 하나 사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대년께 목사님들마다 찾아가서 정은말할때 내놔 <웃음> 나도 내 재산 다 내놓고 한국교회잘 살려갈 테니까 내놓으십시오 하고. 협박을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날지는 잘 모릅니다. 내가 죽으면 1년 안에 30년이 넘은 저희 교회하신한 분이었습니다. 한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우리에게 대우받은 걸 듣고 출 목사 우리 서울 동로에 250개 4 정도 교회 중에 최 목사가 대우를 제일 잘 받았어. 그래 내가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 동로의 목사 중에 37년 목회한 목사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죠? 둘째 목사님이 최상경이보다도 더 목표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한 자나 있으신 분가 보시죠 일을 정확하게 37년 동안에 21번을 했어. 작년에 이 모델링을 멋있게 하니까 우리 의배당도 그그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 이모델링을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구나 올해도 작년에 사업 공사를 하고 올해 3억 넘어서 사업점 공사를 하니까 아까 말씀한 대 친구 조 목사님이 너희 미친놈아 은퇴 1년 남겨놓고 공사하 어디있냐 그래 서보고 그래 내가 조용 대한민국의 그 유일한 미친놈이 최상계인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봤는데요 마지막에 막 보듯이 특별히 인직을 안된 사람들이 자격이 없이 그냥 제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혔는데 그것이 참아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참으려고 합니다. 셋째, 목사님, 서울 동로의 250개 교회 중에 나만큼 교회 부흥시킨 사람은 누가 있지요? 더 중요한 게있어요 5 6백명이 넘는 목사 중에 재산, 집, 지색기안 주고 한국교를 내놓겠다는 목사한 명이라도 나와있다 그랬더니 그건 잘못한 거네 저보고 그래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게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평가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옛날부터 한국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산서원 해로울지라도 지키네 세습법이 없었을 때 쇄습시키는 건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동의해서 870대 80표를 이루어데다 전혀 가면 발언 잘 안합니다. 근데 저쪽표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이 역사적 순간에 침묵할 수는 없어서 제가 발언하는 아이라고 해야죠 이미 다끝났구나듯이왜하명석해서의를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롭게 발언하도록 도와주세요 아, 근데 진짜 성령이 공하시더라고요 제가 발언 끝나니까 <웃음> 새로 지은 명성길예배당 천장에 구멍이 뻥뚫렸어 알싸. <웃음> 딱 쓰니까 870표가 딱 나오니까 새색금지법을 만들지 말자는 사람이 81표밖에 안 나온 이유가 뭔가 말 미리 870표가 나오니까 손을 들어 봐야 또라이가 되니까 안 들었어 말이 그래서 870대 8 1표를는겁 그때 김상환 목사님이 들어가셔도 거의 안나오셨습니다. 종영 같은 3자 들어있는데 그분이 삼경이를 많이 미워하실 겁니다. 제가 33번 글을 써서 책을 두권 만들어서 보렸는데 왜 나쁜가 하면 총회장을 안 하겠다고 설교 시간에 말하고 인터뷰로 말하고 총회장 된 사람은 돈을 수십억씩 쓴다고 정직까지 하면서 뉴욕에 와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총회장 될 때는 처녀가 시집 안 갔다는 말도 맞고 간단한 말도 맞고 그럼 이 세상에 영적선이 없거든요 그러지 나 세습을 안 하겠다고 글로만. 설교 시간에 아, 말라고 그 그러면 해도 을지라도 지켜야죠. 그죠? 내가 내 집을 한국교를 내놓지 않고 은근히 다른데 쓰고 몰래 우리 사, 우리 사라한테 주고. 그럼난 나쁜 새끼죠. 그러지 않아요? 예, 네. 쪼만 부리고 말이야, 겉으로. 어? 어. 그러면 저주가 아 맞당할 거예요. 그죠? 이제 돈 문제, 용의문제난 어디서 무슨 양 그냥 좀 아휴, 아 개만이 하시지요? 뭐 이런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사람 그럴 거야 제가 우리 노예에서한 대여섯 번째 교회가 큰데 또 제일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난노예장안 했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홍정인 목사님이 대구 총회 때 봤는데 성창기를 뒤집어 보더라고요 여러분, 총회에서 합동축 대구 총회 때 성창기를 뒤집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모르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 후로 홍 목사님은 총에 발도 들여놓지 않으셨다 홍정기 목사님이 뭐 1년이면 몇천억 결제를 하셔요 전주대이사장기도 하고 워낙 이사장님이 아니라 신뢰가 아니까 어, 신뢰가 아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표자들을 보면 손원탕배시래 작은 거 먹으려고 큰걸 이뤄요 어? 제가 자동차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목사를 풀러다가 여보게 그 자동차나 하 가지고 교회이 그러니까 마음 상해서 그러지. 근런데 거기다 목숨을 걸어 달아서 맞쳐버려 제가 사입인때 상담 소장을 우리 교장에서6년하고 한기총에서 9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 사... 사립이 이단문제상담소 소장을 교회문제상담소 소장이라고 한국기 문제말씀을 제가 자장한 그때마다 여러 목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오라도 옳은 걸 증명할 수 없고 오라도 옳은 게 아니고 틀려도 틀린 게 아니야 목교란 목사님 월급 얼마 받아요 자식이 몇 명이에요 차는 못 타세요 내가 서제션을 했테니 한번 순종해볼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데요. 자파로서 험금하고 사례금 다 바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죽도록 설교 준비하고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해보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실래요? 아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천안 하나만 순종했습니 50명 교회 맡아서 작년에 장, 장신대 이사장이 제 전원입니다. 네. 분당에 가남교회인데 예산이 한 65대입니다. 잘 지어진 내배당 하나 있고 빌딩 옆에 붙게 있고 대한학교 100억 주고 설치한 대한학교 이번에 잘돼고 어, 몇십억 교회에서 방금 들렸는데 하나 워낙 많이 학생들이 와서 대전에 있는 그서로남교회의대한학교는 엄청나게 비싸게 받은 서로 보내려고 날. 니 네. 근데 2년간 살아가지고 2년 후에 알았어, 교육 그러니까 아니야. 어? 당회원들이 저기서 당회할 때 권사들이 이그를 네. 통속기도 있었어요 너희들 잘못하면 가만히 있고. 여자가 약하지만 교회에서 여자 부대가 일어나면 그 교회는 게임 끝납니다. 남자가 약한 겁니다. 그때는 장로 둘이 내 친구 목사를 괴롭히니까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권사들이 빗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합동 집회 인데근데쭉 서가지고 주일날 두 장로가 오면 어떡하냐세요? 빗자루로 쓸어냈습니다. 왜? <목소리> 왜? <목소리> 지까지장로는 권사님하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권사부대가 서가지고 자기를 빗자루로 쓰어내거든요그 후로 두 분은 교회에 머니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설립하신 와이 장로님 뭐라고 하세요그 자식들이 발길로 찬다고 나갈 놈이냐 빗자루로 쓰어내가 나갔지 <웃음> <웃음> <웃음> 괴롭히는 집사를 노인들이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고이 나쁜 놈아 그리고 오지 막 질질질해졌어요 그걸그 그 사람도 교회더 이상 못 나와요 예, 여자보다는 천천히 일어나지만 여자보다는 들 일어나면 괜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네. 대부분 목회자들이 소탐 대신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참 우리 노예에서 훌륭한 목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젠틀맨이에요 네. 내 마음의 영혼이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아 이게 말이야 10만원만 월급을 넣지도 기분 좋게 열심히 출발하고 일하겠는데 성탄절이 될 때마다 꼭 장로님들이 동결이요 동결이요 이분이 응. <웃음> 뭐 그만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괴로스마스가 돼서 5월달쯤 가야 풀리시는 거예요. 가그 얘기를 듣고요. 진짜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잠깐 어? 이제 목회 수상을다쓸 겁니다. 이단 연구가의 목회 40년, 목회자의 이단 연구 40년. 그 동안에 겪은 수많은 이 정치꾼들 나쁜 놈들을 어? 나를 죽이려고 어? 저이 어, 어, 어, 어, 어, 북로의 이보공한 뭐 목사 또 여기 와서도 나그저 가지고 전부 다어 뿌리고 다녔던 정보 센터 한다고는 김김뭐그 목사 또 우리 교단에몇 명이 25년 전부터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가 박윤식이가 월경하는 여자의 입장을 떠나라고 그래서 월경으로 태어나지 않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으로 일태되기 때문이다 이것만은 제가 봐야겠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피에 가로수에게 월경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피 월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 월경이 생긴 겁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칼빈의 기독교 강의 2권 13장에서 메노 시먼스가 칼빈을 향해서 한 질문입니다 아,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천녀의 월경으로 태어났단 말이구만 가서 읽어보세요 조직신학 교수인 모 대학의 총장님이 내가 그 말인데 을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음, 아르트는 연구에도 칼빈의 기독교 강릉은 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메노시머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한 잖습니까? 내가 내게 대답하겠다. 너는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월경으로 태어났나 이렇게 물었을 메노시머스가 칼빈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씨로 태어났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씨라는 말을 라틴어로 번역해가 월경이라는 말도 써는데요. 맥클라우드 같은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유전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단 그가 성령으로 임했기 때문에 유전인자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는 아들이지 칼빈의 말 중에 기가 뱉힌 말이 있습니다 난그 전율을 느꼈는데 요 마리아의 요셉의 동정녀 탐생이 예수님이 무죄를 증명한다면 남자의 정자에만 죄가 있는 것처럼 겪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칼빈이요 동정녀 탄생이 예수님의 무죄를 위해서 동정녀 탄생을 했다고 하면 천주교처럼 마리아는 죄가 없는 여자를 만들어버려야 돼. 여자의 난자는 죄가 없는 것처럼 내가 이 말을 했더니 우리 에, 에, 이재훈 교수가 그런 감정들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그러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는 것은 죄인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되기 때문이다 죄성은 없다 성정은 똑같이 가지고 말해하지만 이게 우리 개신교의 예수님의 구제 예설입니다 이걸 확대하면 이런 말까지 될까도 두려웠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성관계를 내서 낳아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성령으로 입태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면 이런 확대적인 해석을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말로 근데 내가 이말 했던 유정이도 갑자기 칼빈의 기독교왕은 끝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동력적 탄생해서 그런 말요 천주교처럼 마리아는 무죄한 여자를 만들어 그러면 마리아의 부모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죄, 죄, 죄 있는 인간이죄 없는 마리아를 태어나게 해? 음, 음. 그러면 마리아에게 성령 역사에서 무죄해서 만들어서 마리아부터 무죄를 하게 만들어야 예수님이 무죄한 자가 되니까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거든요 마리아를 숭배하게 해달라고 여러 군데 정합니다 전주교에서 그럼 안되나 안되나 말로는 그렇게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명동성당에 내가 그 동영상 같은 데 마리아 삼창을 한다 우리가 죄야 죄야 주여 하듯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러니까 주여, 나 조지훈 씨 별로 몰랐어. 어떻게 이단 연을 하다 보니까, 나도 인제 참을 훔쳐보고 변증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사회자들에게서 그 이원성 이게 진짜 문제예요 왜요? 칼빈주의자 중에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 강조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예, 삶은 누구보다도 돈 욕심 많고 누구보다도 명예 환장했어요. 미안해요. 보수 신학자들이 더 그래요. 더 훨씬 더 발세적이에요. 기장하고 기강은 이단연구를 안 해요. 인권은 소중해요. 보수 지자들은 할아침의 선생의 뒤에도 칼을 꽂아요 진리로 신의를 하라침을자버려요 진보주의자들은 신의로 진리를 그르쳐요 동성연애자의 인격은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은 교리는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귀정층에서 귀감층에서 이단용고하 있는지 세 거의 없어요 감독에서 이단적으한 것이 철천한게 누군데요. 유광수에요. 나하고 유광수고 한 포로간에 3천명 듣고 그 4시간동안 공청이한거그 보고서부터 바로 이단으로 왜? 교인들을 빼가니까 교인들을 빼가. 이 이원화가 문제 뭐예요? 우리 교단에서 작년에 임성빈 총장을 모라는 동성년의 찬성자처럼 보라 냈어 애들이 그히기뱃기발도그런 100기, 그 가지고 애들 7위까지 해서 법적 고소까지 당했어종 총신에서도 유산 일이 있었도건 안했어 또 교수들은 학생들을 설득해 책임이 있어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세습을반대하니까 지금 김 총장을 또 똑같은 프레임을 치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성토를 받아들일 분이 오자, 김성만 보소. 왜? WCC를 할 때, 동성년의 부스가 바로 강단사입니다 그리고, 진선미 동성년의 발의한 여자여요 거기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저기, 프린스톤에 동성년의 지지하는 교수들 갖다 강단에 세운 건 한들이 아니여난 이런 게 화가 나요. 진리를 이용해 제일로 제가 이단 연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내 이단의 칼로 누구를 저혼해서 죽이고 싶어서 찾아 어떤 사람은 이단을 방패를 최상계의 방패로 막아나고 싶어서 찾아 그때 내가 헌금을 요구하면 얼마든지 그때는 헌금을 내요 신목사에 대해서 내가 안 좋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신목사님, 신목사가 목사님, 목사님 교회 시는 헌금하겠다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말로라도 비판하는 사람에게서는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요 역사 속에서만 볼까요? 흥경진 목사님 실수 많이 하셨지만 존경받는 제가 뭐죠? 청빈합니다 이분은 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사람 실로 환장들 해요 어? 두 교회 다 의용제 매진 두 교회 다 장로들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 장을 맡겨놓고 월급을 주어서 돈으로 목줄을 말 차가웠어요 엠 교육도 수십 년 장로들이 거기서 파먹어요 응? 왜 장로들이 장로가 되는죠 변한다고 하고 목사들은 왜 목사라는 직분 자체를 중심으로 신앙상을 하죠. 어거스틴에 대한 얘기를 김경 교수가 할때 제가 참해를 받았는데 어거스틴은 원래 현직은 아니었습니다. 목표자이다. 근데 이단들이 이단 사상을 말하니까 자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변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상을 변호를 해야 될 때, 어거스틴의 잘 정리된 이 변증이 효과가 있으니까 어거스틴의 논리를 쓰게 되니까 어거스틴은 변증받 찬송가 얘기를 하나만 해볼까요? <웃음> 통합측에서 찬송가를 어떻게든지 하나를 위해 만들려고 한복측이 하니까 늘 합동측을 배제할 때는 WCC 먼저 문제로 문제 WCC를 유치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 제가 앉아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합동측에 생겨납니다 두고 보시지요. 이 일이 어떤 시기 질투에 의해서 어떻게 벌어지냐 보실래요? 한국교회 연합운동이 WCC인데 더 많은 갈기갈기 찢어질 겁니다. 내말이적축이서요 그러니까 합동 측에서 대당한김용 이영수 목사보고 그때 당시 이영수 목사가 다 날아가는 쇠를 잡을때요. 저는 종신을 10년 넘게 앉아서 한 눈으로 봐서 알아요. 어, 목사님께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네. 통합측에서는 찬송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먹이를 줬었어요제산 이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명분을 세워서 찬송을 합했어요. 그래서 내가 합동청에 정치 거물이신 분이 저를 그래도 이단 문제랑 해제해 주려고 노력을 안 했으니까 내가 복사님 합동 측이 우리 한국교회 절반의 교세를 가지고 있나요? 차라리 끝까지 WCC에 속한 사람들로 찬성을 만들 수 없으면 만들 수 없다고 하지만 주관적으로도 진실해 먹이를 주니까 돈을 주니까 다른 명분을 세워서 하더란 말이죠. 회개하세요 그리고 절반 거 내놓으세요. 내가 그랬어. 그렇게 보금이, 어? 그렇게 보금을 지키는 것이 순수하고, 어, 그렇다면. 그랬더니 저보고, 최 목사가 정치를 몰라. 이 정치적 선과 영적 선이 함께 갈 때는 아무도 없어요. 정치적 선과 영적 선이 갈등을 느낄 때, 정치적 선을 버리고 영적 선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나만 하는 사람이라요 제가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 사람인데, 한분이 나고, 야, 넌 말이야. 전라도 모임에도 오지 않고. 총회장 되려는 거야. 제가 바빠서 그러고요. 두 가지 일하기 힘들어요. 나이 단념하고 목표 두 가지 는 너무 힘들고 돈도 쪽 땡겨요. 제가 총회장에 되고 싶으면 전라도 모임에 나가겠지요. 그래야 전라도 사람과 걸뭉치고 그 표를 가지고 뺏댕기야. 그래야 내가 총회장이 돼. 그래서. 제가 총회장이로 되려고 그런게 아니고 저는 총회장이랑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정례들이 저보고 아니 목사님들이 운동하셔 노회장들은 하시도운동하시죠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노회 두 사람이 앞장서서 자기가 해야된다고 총회장들은 나오지만 하나는 1,2,3명 도 되는 교회가 지금 150명 나왔습니다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나보고 이제 작년에 노회장 하라고 몇사람 찾아왔길래 노회가 노회장이 누가 되는가가 제일 중요한 그런 노회 소망인가요? 그리고 내가 안 먹을수록 그대들이 빨리 먹고 많이 먹고 좋잖아요 나보고 노회장도 못한 바보라고 저셋서 몽호하는 사람들이 글로 써서 막 비바라고 그러더라고 혹시 훗날에 노회장도 안하신 훌륭한 분이라고 혹시 할지 모르지 않소요?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안, 안 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밖으로 돌리지 마시고. 내가 뭐라고 하냐 세요 진짜 너희들이 나를 대접 삼아서 너희들한테 하는거냐 너희들이 먹는 손과 입이 부끄러우니까 나하고 한입 처먹어야 하는건 아니냐? 내 눈에는 후자로 보인다. 그래도 그 소리는 안 했습니다. 헬만교회 중에 85%가 50명 미만의 미자립교회라고 정하는 것에 박혔는데요. 거기서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요? 85% 중에 50명 교회도 왕이다 그랬어요. 왕이다. <목소리> 지난번에 뉴스텐드에서 교회에서 지하실에서 예배드리면서 150만원,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받기도 쉽지가 않아. 교육에는 투자도 못해. 우리 통합직이 스테빌리티가 제일 좋은데 통합직이 50% 미만은 교약교가 없어요. 있어도 어쩔 수 없이 떼움질로 해서 가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고 교약교를 교회 내투자할수 있는 교회는 5%다. 가장 스테빌리티가 좋은 교단이 통합직이래 수도권에만 통합된 목사들이 놀고 온 언인플로이드 된 목사들이 2, 3천년 돼요 근데 왜 목사 지금 붙이고 있어요 그죠? 부디는 목사 아니었잖아요 얘기로 끝나고 질문을 하고 끝낼게요. 문제가 있어야 그 사람이 리얼 셀프가 나와요. 그러다가 아, 사람이 쓰러졌는데 다 아, 똑같은데 그 중에 의사는 그 사람을 처방하고 왜 그런지 알고 살릴 수 있지요. 지금. 정답은 하나지만, 오답은 열 개, 백 개가 될수 있는 것이 세상의 원리지요. 그러니까, 정통교회의 교리는 하나인데, 이단은 수백 개, 천개 생겨요. 근데, 그때, 그, 그 가장 기초적인, 신학적 기초, 이게 흔들죠 그 연합집회를 했는데 나를 감사하게 추정해서 갔어요 제가 친하에 다닐 때정경을마만하 들어가지고 핀고무신 신과그교다고 옷이 없어서 고등학생이 후끈 찬 옷을 입고 다니고 너고등학생복 입고 학교를 오거든 대학교를 그러니까 이, 이 김목사가 나보고 그때 고등학생이세요? 그래요 예. 야간고등학교 나이요 제가 장난깨 봤대요예 근데 학교에서 미리 받아주던가요 그래 그래서 제가 예 그랬어요 그분 교육에 갔어요 조용남면 데리다가 리사이트를 한번 받을 수있더라고요 여보게 그래도 조해도해도 조용... 다른사람은 몰라도 조용라 조용남이가 어떤 놈인지 알아? 아니, 삶은 그만두다. 예수를 사상으로 말하는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 아, 교회를 붕시켜야 니는지꺼 수가 없다. 그래도, 어, 이 소리는 안 했어. 조용남이하애비를 데려다 세워 교회 붕안 돼. 옆에 교회에서 조승이 데려다 1억 주고 세웠는데요. 천 몇백 년도에 교회 지금 가고 싶은 거 이 세상에 목회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우리가 옷을 말할 때는 본질적인 요소가 있고, 하울를 말할 때는 방법을 말해요. 저 부목사들이 축도 하나 잘못하고, 목소리, 높낮이 하나, 발음 하나 잘못되면 혼자서 가르쳐. 옛날에는 안 내버려 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언제나. 언어의 유의가 있고 언어의 어느 진기가 있고 이제는, 이제는 이제는 이제는 이제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 사람 많이 진지게 놓죠또 응? 응. 어떤 사람은 찾을 수기게 이럴때보면 지가 혼자서 막나 가니까 편히가 허가 없다 이런 거 하나까지 진짜죠 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심이 안 되니까 한계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어느정도 꿈 내게 하면 다이단이냐 어느 성경에 꿈이 하나의 계시로 사용되고 뭐 얼마든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을 절대화 하려고 끌어올려 내 경험을 그럼 이단이에요 초 어렸을 때는요. 막 은혜 받아오고, 그래서 막 냄새가 나서 향기가 난다고 향취의사 받아오성 손길 향취이사거든 근데 그 변화가 그를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부터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시일제생활하고 전도하고 그러거든. 변화가 일어났거든. 그래서 향취은사가 은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은사는 아니라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수있거든 게시 받고 꿈 얘기하면 그건 이제 그안전히 꿈이 이제 게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남의 책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기본적인 신학을 가지고 그 대신 나는 정말 참고 기다립니다. 나보고 여기 한선이나 이 사람들이 <웃음> 그 사람은 직군이 한, 한 20가지는 되더군요. 어, 나보고, 어, 그것도 황교하게 하고, 자기하고 황교하기를 이단 오모자, 절, 예, 절, 습관적 이단 오모자고 결정하고 참여하지 않자고 결의해놓고는 그 사람 인터뷰를 했더라고 여기 저서적촌이하고 근데 1년 전에 했는데, 220표에 맞게 사람. 220표. 근데 제가 두 날개로 나고 하... 아무 관계를 안 그랬어. 한 날개로는 정신 후배니까 왔어. 그래요. 김 목사 이단 연구가들이 비판을 많이 하는데 뭔가 억울합니까 그랬어. 다 억울합니다 그래. 그래서어다 억울해. 저기로. 그러면 내가 비판해도 괜찮겠네. 왜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근데 신사다주 교서가많았 있었어요 근데 그거 회계하면 고치면 되고 아 거기에 우리 박형영 교수도 있고 아, 내 제자들도 거기 많이 관련돼있어 그러면 좀 기다리죠 한번 내가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나면 그 사람이 100을 회계하려고 그러면 다시 150을 올리고 150을 회계하겠다고 그러면 200을 올리고 200을 회계하겠다고 그러면 250을 올려 이런 싸가지 없는 이단 영과들이 사라지야 기다려 줄줄 알고. 어. 그러면 잘못하면은요 교조주의자가 다 트리니지게 되면 성경에서 교리를 만들고 교리가 성경을 타고 올라가서 꼭잡고 다니. 그러면 자기 이성을 위한 자기 견해와 자기가 우상화됩니다. 무슨 신학을 얼마나 했다고 지금 삼국기를다는 것처럼 그 시끄러워 거들 제대로 무슨 공부를 했어 신학도 신학을 확긴했어 응? 목회라면 목회를 한 번이라도 했어 그래놓고 남정전하 초박울이 제 손주빨래 상영 씨 그때는 나고 할아버지 나좀 살려줘 그래 네. 네. 그랬는데 제가 목회에서 만나서 내 친구 이재현 목사 쪽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죠 <웃음> 73 동창입니다 이번에도 만나고 있는데 막기도 많이 하고 그래 근데 잠깐 이제 신사도 갔기 때문에 내가 농티스를 줬어요 내가 앉았는데 내가 초박울기 이런 말했어요 정목사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말이야,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고, 학교에서 교수고, 어떤 남편이고 이거를 삼위차가 생각하고 태양은 말이야, 열과 빛과 색깔이 있다고 그래서 말하고 나무에는 뿌리와 준비와 잎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삼위차는 했어. 그엉격히 따지면 이단적인 사상이야. 난대론인데그 말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이단인가? 몰라서 그럴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단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그 이단 사상이 그의 신앙과 삶까지 뿌리를 미치지 않았다는그것 나 몰래서 그도지 취소하면 돼. 휙. 근데 내가 자네에게 용서하지 못할 게 있는데 선교란 이름으로 선교를 죽이고 있거든. 땅밖에 하고 말이야. 천하무 관에 선두부를 하려고 그러고 아프란스타 이런 거 하려고 그러고 이것을 가지고 마치 그게 그래야 가서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근분시켜서 거기서는 숨어서 몰래 선교하는 사람다 죽이거든. 그건 선교가 아니야. 초창기에는 선교 없이 있었어. 긍정적이어서 가 이제는 갈록 긍정적이지 않아. 가보게 그건 선교가 아니고 선교 치랄에 있어요. 언제 그 선교 치랄을 그만두겠는가. 거기 김재생 교수 도 있었다. <웃음> 아까 제가 피를 어디서 뽑아도 피나가라는 성도도 같애요 보수자들이 내 친구 황 응? 응. 공관 목사가 나보고 늘종신에서 배웠던 얘기요 예 에이 그래도 말이야 우리 교단은 다 합동치고 윤리적으로 응. 동문제가 많고 하기도 하고 동합치는 정작고 동합치은 동합치원 갈려지는게 한 번도 안 갈려져서 지금 거에 우리 교단은 완전히 그분이 다 스포일시켜서 화가 났죠 우리 끝까지 이대로 가면 위험해 요 우리 동아시 교단은 그래서 교리는 잃차 지는 것이고 유리는잊차 지는 것이야 막목사 물이 쓰면 구멍도 쓰다 그러고 물이 달면 구멍도 달다 그러라 그게 가장 총신에서 다닐 때 많이 비판하는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야. 얼마나 나무를 비판할 때는 이원론적을 비판해요. 그리고 나를 합리화할 때는 이원론적을 합리하냐 열매를 보는 나무의 본질을 아는 거야. 어? 윤리적인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가 잘못됐다. 잘못했죠 예. 부패하고 타락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깨끗하고 청렴한 공산주의가 싸울때 마땅히 민주주의가 옳지만 민주주의가 진리 수단적이지만 장기 이식 수술을 해야되는데 신천지에가 가가지고 뺏띵해장기를출수가 없어 아무도 가족들도 안맞아 얘가 신천지가 내가 장기를 주겠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안맞아서 못줬어요 그렇지만 그 가족은 다 신천지가 됐어요 개가 물어 뜯어서 부자집 개가 물어 뜯어서 경찰서를 가도 부자 영향받고 언론을 가도 부자 영향받으니까 공산주의자만 자기를 알아주도래 응. 도와주고 그래서 응. 공산주의 빠졌다가 수십년만에공사지원쓴 책이 있다고 공사지원을 안하고 언젠가 한겨레신문에 창녀가 그 장애인을 먹여주고 닦아주고 돌봐주는건 천사로 글을 쓴게 있어요 창녀가 장애인을 닦아주고 먹여주면 천사 지미, 터키의 무스터바 온대통 돈에 깨물지. 나는 돈은 사랑하지만 나는 진리에서 있고 나는 돈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 가능한 일까요? 기초적인 신학이 잘못되니까. 아니 그냥 아까 그 월경 인터로도 그래요. 그냥 박윤식이 선교를 듣는 순간에 무슨 개소리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무슨 월경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성욕으로 인퇴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지. 이게 그냥 기본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월경 인터론 만들어가지고 20년 넘게 고생했어요. 근데, 우리 교단 다섯 번교대이 교회였고, 합동 측에서 두번 교회였고, 합신 측에서 나 이단 아니라고 교회였고, 고신 측에서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고신 측그 다음에 자료가 많이 나왔어요. 나의 그 월경이 대회였어요. 이단 아니라고 해서, 이제 조금 자유를 했어요. 그래도 한기 쪽에서 나를 이단으로 했으니까, 김재한 목사, 대표 됐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저, 뭐, 홍, 홍, 홍, 홍, 홍 씨가 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뭐 환경이는 계 착자를 그 공면 교리가 건강한데 윤리적으로는 더러울 수 있나요? 더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교리를 훌륭할 수 있나요? 무사해요? 내 새끼 잘건강히 기르면 청소년이 건강해지지 올라가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걸 수가 어요 내가 내 교육이 건강하게 잘 기르면 골짜기 맑아야 맑아야 네 물이 맑아야 시냇물이 맑아지고 냇물이 네 맑아야 내물이 맑아지고 내물이 맑아야 강물이 맑아지고 강물이 맑아야 바닷물이 맑아지고 바닷물이, 맑아지고 바닷물이 오염됐다는 말은 골짜기 물까지 다 오염됐다는 말이죠 그죠? 근데 나는 수직 근물으로 아무런 더러운 걸막쏟아 보면 됐으면, 그러면서 바닷물 오염됐다고 말이 말해 난 비판할 때는 자기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심하은는 잇몸 과학에서가니까 잇몸 과학일수록을을판해해야거든니체가 어? 자라토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 스승을 뭐라고 편하냐 하세요 3년 동안 그미쳤어 스승이에요 이따가 내가 3년 동안 죄를 뒤집어 어 자기 스승을 죄라고 까먹이모 신학경 교수 때 친구도 바로 이단으로 누구 죽을때 제일 좋게이단이거든천주교의 마녀식 사나 저를 2단으로 쫙울렁 그러면서 목표를 해야 했고 하늘는 뭐냐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암에 걸릴 필요 충분한 조건이 많은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많지요. 운동 전혀 안 하지요. 잠 조금 잤지요. 여기 서정은 총 잤는데 잠좀 자요. 공대는 곳에 제발 잠좋냐라 잠좋지 네, 이번에 그 넘꼬집에도 쓰셨더라고 역사 속에 유리한 인물을 잠을 조금 잤다 그렇게 말하고 비해서 쓰셨더라구요 이번에 제가 이제 4년 2년만 한 번씩 메디컬 체급을 해요 머리카드 발끝까지 제가 이 머리에 해마에 많은 혹이 있어요 이 혹이 잘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방향가운 상실에서 물개가 해마가 고장나면요 바다로 안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해마에 혹이 있는 걸 보고 새끼 까불면 복를 키워버린다. <웃음> 그런 말씀들. 나이 그러니까 간에도 이만한 혈종이 있어. 3cm. 이거도 혈종. 느끼 아프게 어 이번에 여기 항문 쪽에 또 혹이 있어서 정밀 검사. 암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나마 위치 어디죠? 지 바로 안쪽이야 그러면 제가 이게 만일 암 수술을 하면 기저귀를 찾아야 되겠군요 그랬더니 너무 빨리 가지 맙시다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내가 기저귀 쳐면 제 집에서 림만 쓰고 책이나 쓰다가 어리나 가야지 내 제주도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염증이라고 내가 눈물을 흘리는 사회관님 나를 더 쓰시려고 하시나요? 요즘에 대영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국교회에 자정인력을 기대하는데 최상계는 앞서서 해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대표자고 왔다 갔는데 이번에 끝나고 제가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 대역계 목사님들도 저기 더젊으신 분들인데 내가 이걸 정말 하나로 바수 있을지 뭐 이게 또 어려운 일입니다 아, 일어나. 내기도답다몇아닌가 이랬는데 그리고 또뼈 속에 죄성이 가득 찼는데 내가 이번에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나를 잡아보려고 하는저 2단이나 2단 옹호자들이나 몇 사람의 교인들은 저 차이가 없더라고 그러다야 그래, 이놈아 너한 것만 실수해 수가 죽을 수 있나 7천명 교회 목표하다가 어? 어? 어? 뭐 수표 한장 새롭게도 나온 거 적당히 쓰고 아 어, 안, 아니라고 그랬다가 목회 어, 못 하신 분도 많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조금 네, 네. 작은 죄도 들춰주고 못, 못 사는 거야 그까지 치고 지금 저 저가 죽어요. 내가 인마 너붙잡으셨으니까 지금 실수했잖아. 하나님은 뭐 그렇게 저기 말하는 것일까요? 나는 작은 사람인데 기도해주시죠 내가, 내가 이번에 복상장에 그 가서 만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이나안 도우면 난, 내가 가진 10만큼, 하나만 하나만큼, 100만큼, 사람이 주어질 때까지, 물질이 주어질 때까지, 내 건강이 주어질 때까지 내 뜻대로 하나님해 주시면 나 10년 만 글쓰고 80 정도 돼서 하는 거라 하면 제일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네.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프지않을까요? 얼마 안되는 그 배를 가지고 충신 이순신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또 나와서 또 나가서 싸우는 이순신은 자기 시대가 아프지않았을까요? 이율곡은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프지않았을까요? 예레미아는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를 얼마나 아파했나요?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을 주저기를 했을 거예요. 저도 두렵습니다. 여기 에 있는 죄성이 두렵고, 다 우리는 안물 중에 가장 불편기 인간입니다. 땅바닥에서 편의심으로 아무리 세계적 노래를 불러도 그소리안 들릴 거예요 그래도 불러야지요 이미 썩을때로 썩어진 모습에 소금 한줌 넣었다고 살아나겠어요? 그래도 녹가제야지요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빛이 사명의 기회를 사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목표를 마치면서 좀 한가지게 한국 교회를 이제는 모립해 산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느 정도나가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질문 혹시 있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